한에서 그 요정 담배를 피우며 불가의안 경우를 대시한다 멍하니 사다리를 파고르는 내그 논리로 생활을 걸어내 사다리가 벗기 시작하는 그러한 믿음과 기적의 현실 그래서 요정 남대를 피우며 불가의 한 경우를 제시한다 한가을줄 세니 한 끼를 팔아라 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20개 비가 있다면 어쨌든 두끼 정도는 버틸 수 있지 터진 입으로 하라 터진 입 속에서 날마다 온절하는 거로 담배를 피우며 불가해할경을 제시한다 내가 죽고 너도 죽으면 어떻게 될지 번니라도 생각해봤느냐 죽으면 없는 것이지 누나 서서 날아가는 거지 터진 입으로 말아 터진 입 속에서 날마다 혼절하는 여로. 속에서 요정은 담배를 피우며 불가해한 경우를 제시한다. 자리를 타고 오르는.